안녕하세요 피터옥스입니다 이번 작업은 아반떼 CN7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h d 클러스터와 N9 유광 필러 몰딩 창착입니다 CN7의 옆라인을 보면 디테일에 한껏 힘을 준 것을 알수 있는데요 다소 아쉬운 건 바로 저 무광 필러와 몰딩입니다 기본 라인은 무광인데 반해 N9 또는 N모델은 하이글로시 블랙으로 되어 있어 차이점을 두기 위함이 아닌가 싶네요 현재 장착된 계기판은 4.2인치 LCD 디스플레이가 포함된 기본 사양인데요. 계기판과 AV 모니터가 분리형으로 되어 있으며 속도 및 RPM 수를 바늘로 표시하는 형태입니다. CN7의 경우 인포테인먼트 내비 툴를 적용 및 통합 디스플레이 옵션을 추가해야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준비한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모두 현대모비스 정품으로 준비했으며 가장 먼저 N 또는 N9 전용 필러와 윈도우 몰딩류입니다. 가지수가 상당히 많은 편인 만큼 필러 및 윈도우 몰딩으로 명칭을 정하겠습니다. 사이드미러 커버도 블랙 색상으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입니다. 10.25인치 LCD 클러스터 및 마찬가지로 10.25인치 AV 모니터가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버 모드 변경이나 메뉴 조작 시 역동적인 애니메이션 효과를 지원하죠. 계기판 교체 시 사전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해당 서류는 차주분께서 직접 준비하셨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전원을 차단합니다. 상단과 사이드 가니시 제거 및 클러스터 어셈블리를 모두 탈거하고요. 탈거된 고품의 모습입니다. 계기판과 AV 모니터가 분리된 형태이며 중간을 가니쉬로 마감한 디자인입니다. 신품 클러스터를 장착합니다. 배터리를 연결해 고정시켜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계기판에 코딩 미실시라는 문구가 뜨게 되는데요. 전용 진단기를 이용해 클러스터 베리언트 코딩을 해줘야 합니다. 사양에 맞게 코딩을 진행합니다. 코딩을 마치면 보시는 것처럼 코딩 미실시라는 문구가 사라지며 정상적인 화면을 표출하게 됩니다. 고장 코드 여부를 확인합니다. 깨끗하네요. 나머지 신품 부자재를 장착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완성되었습니다. 10.25인치 LCD 클러스터로 바뀌니 실내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파노라마 디스플레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클러스터에서 AV 모니터까지 평평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인상적이고요 각종 메뉴 조작이나 드라이브 모드 선택시 역동적인 애니메이션이 눈길을 끕니다 도체작업을 마친 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관련 서류제출 및 계기판 변경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하면 훨씬 선명한 화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외관 변경작업을 시작해볼까요? 무광으로 적용되어 있던 필러들과 윈도우 몰딩을 모두 제거합니다. 가니쉬를 제거하면 스티커 잔여물과 고정핀들이 있는데요. 모두 제거한 후 신품을 장착해야 합니다. 탈거된 기존 부품들의 모습입니다. 사이드미러 커버도 블랙컬러로 함께 교체했습니다. 알콜을 이용해 장착면을 클리닝 해줍니다. 신품을 장착하고요. 사이드미러 커버를 교체한 미러 어셈블리를 장착 후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보호필름을 제거하면 작업이 끝납니다. N9에 적용된 하이글로시 몰딩으로 교체하니 외관 디자인이 훨씬 스포티하고 매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모광으로 뚝뚝 끊겨있던 부분들이 유광으로 바뀌어 도어 유리와 함께 일체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좌측은 작업 전, 우측은 작업 후 모습입니다. 이상, 아반떼 CN7 파노라마 디스플레이 h d 클러스터와 N9 유광 필러 몰딩 교체였습니다. 해당 작업들은 피터옥스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